요하, <웃음> 우리, 우리가 팀이야. 어, 뭐야, 쟤네 왜 다, 뭐야, 이걸로 이렇게 해야 돼? 없어, 왜 이렇게 키가 힘드냐? 이거 돈이 없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아이, 아까 뭔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 아니, 이거 그리고 컴퓨터라니까 이거 키보드 되게 힘드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나도 몰라. 아, 그래? 그래도 좀잘 움직이지 않아? 나, 나도 몰라. 모르지만 일단 해본다. 부시는 거지? 오, 저런 거 먹어야 되나봐. 왜 이래?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도대체 어디 없는 거야? 와이씨 너무 어려운데 이거 뭔가 알듯알듯알뜻알듯말뜻그 알뜻, 알뜻, 알뜻. 뭔가 파밍해서 건설하고 뿌시는 건 어떻게 방해는 어떻게 해 일단 공부를 해보자. 공부를 해보고 둘다 아~ 원석이 필요해? 돈도 필요해? 아니, 돈 얻는 게 너무 힘든데? 그리고 이거 같이 좀 지어서 그 고, 독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오이씨. 힐막당해서 뭐야 이거 아 쟤네가 나 비웃어 뭐, 이거, 이거 색칠은 뭐야, 도대체? 그냥 건물 색깔을 바꾸는 건가? 오, 내 걸로 바뀌었어. 아 <웃음> 이렇게 같이 눈치를 는 거야. 됐어. 어디가 독점이야? 얘는 이, 게 빠른 거 그거 같 이, 데 이, 너, 이, 너, 너, 무 어려운데? 잠깐만. 캐릭을 바꿔볼까? 야 뭐야 조용시간 2초가 자, 레디 하세요. 이제 조금 대 조금 알것 같긴 한데 누구는 위, 누구는 중간, 누구는 아래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중간에 계속 뭔가 그게 그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 뭐지? 국가에서 계속 나오는? 캐릭 차이가 좀 커? 나는 근데 왜 좋은 캐릭을 쓰는데 왜 못하겠지? 흑속 아, 철거는 철거 위주로. 아, 그것도 대캐릭마다 또. 아, 난 그리고 여섯 명이서도 같이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번엔 빨간 팀이다. 좋았어. 이거 짓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안 터져, 저거. 저 터지는 거 아닌가? 에이, 철거. 빼꼬지롱 돈이 많 은데, 어. 아, 좋아, 나할수있 어? 이번 에짜 이기자. 좋았어 좋았어 두판 정도 하고 아두 판? 음, 시청자 분들께 하시고 싶은, 니까 그러니까 시청자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께 함께 또 게임을 하겠습니다. 꽂혔어, 꽂혔어 아, 뭘붙어 아, 맵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어, 오바고 워터파크를 한번 해보자. 근데 이거, 도, 그, 그 뭐지? 그게 다이너마이트가 그 나오는 게 랜덤인 거잖아?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야 좋은데 당해했지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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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 마크 맵으 한번 해봅시다 아 오토 도 있어 이거? 세상에 오토에 당했다는 거야? 오딩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토파크네 가 봅시다. 음. 다이 캐릭터 되게 많이 쓰네요. 저 캐릭터를. 케이 좋아요. 갑시다. 이거 끝이네. 아? 아. 아이 이제 나 괴롭히려고. 물풍... 물풍선이 쏟아지는군요. 너무 좋아요. 저는 원석을 얻어서 이제 방해하는 용도로 많이 쓰겠습니다. 아이고! 깨비깨! 밀리고 있어 힘내 그래? 핀셀라면? 아, 멘 아스턴을 날라가 재화가? 아이거 어렵네 워터, 워터파크 좀 오, 얘또 힘든데? 나와줬어 이기면 파티 체인지 하는 걸로 합시다이깁시다 여기 써있네 고장시시계오 밑에서 시작이다 처음인 것 같아 가자 다 워터파크님~! バババ 내가 내걸 끊어먹어. 아저 물에 버보같이 잠깐만, 쟤또 만난 거 같은데 똑같은 사람들? 제가 아니야 아. <웃음> 부들부들 부들부들 그보내주세요 <웃음> <부들부들. 웃음> 안돼 이길때까지 못가 이길때까지 못가 빨리 레디해 이길때까지 못가 좋았어! 귀여운 푸딩이다! 그 코스트 증가야 나.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 예. 이겼습니다. 도망쳐! <웃음> 저와 난투전을 하실 분은 초대 코드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 그, 새로 나온, 인가새로운 모드죠? 아무도 없습니까? 좀 하다가, 그, 원래 옛날 모마도 한판 해보죠. 윷놀이도 있어요? 아 그래요? 설날 기념으로? 아니 안 그래도 아빠가 이번 설날에 막 와가지고 우리 같이 고스톱을 치자는 거야 <웃음> 무슨 고수톱이에요 갑자기 설날에는 고스톱을 씨 막상 막한데. おーんぽ<スタッフ> 시원한데? 아 오토네, 다. 야 근데 오토인데 우리 겁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고 있는 거야? <웃음> 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박사고 막한 거야? 야, <웃음> 요즘, 요즘 AI 지능이 엄청 좋다니까, 이게. 그. 그래서 나도 그 니케 AI가 깨준 거야, 사실은. 어, 진짜. 진짜 AI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그 허투로 대 그거 안 쓰는 거 알죠? 허투로 된 움직임? 그런 거안 쓰는 거 알죠? 진짜. 사람이 컨트롤하면 이게 살짝 버벅임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근데 AI가 그 그런 거 전혀 없잖아. 그런 거 전혀 없는 거 알지? 레알. 진심. 어, 비효율적인 움직임, 이런 거 전혀 없고. 와, 이기긴 했는데. 와, 이거 AI한테 이거. 아, 지는 거 맞냐고. 자. 야. 구력이다, 구력. 굴욕. 그니까, 이겨서 다행이지. MVP라고, 또, MVP도 있네? 아, 나른 한분 구합니다. 하실 분 없나요? 한 판만 더 해봅시다. 한 판만 더 해보고, 그, 그거, 모두의 마블 한판 하자. 모두의 마블 그거지. 그것도 신맵이 있, 나온 게 있다던데. 근데 이거는 진짜 근데 캐릭터만 있고 이게 좋네 요기요 데디스 아, 껐다 켰어요 껐다 켰어 어, 새로운 분이 들어왔습니다 갑시다 근데 그저 여자의 캐릭이 좋은가? 나왜 좋은지 잘 모르겠지? 오 이게 옆으로 가면 피해지기도 하네. 물살이. 이는안 돼. 아, 거대 와 이거 이게 안 되는구나. 조용 하지마 아, 저 저분은 어토구나 난투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야, 화면 왜 이렇게 다 이렇게 확대된 것 같지? 왜그래 보보보보보바. 아니, 이게 아별로 건물을 많이 만들고 건물을 부수고 하는 겁니다 오 생각보다 빡센데. 햄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너무 작은가 본데? 아니 여기요, 여기요 너무 여기요 좋은 거 같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 바꾸면서 또 서로 지은 거 부시고 바꾸고 계속 이런 식이라 방해도 할수 있어. 대표에도 휩쓸지 않아야 돼서 아이고 이에왜 취소했어 쉬어. 아이고, 아 그거인 줄 알았는데, 갖다 박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오, 막상 막야 아, 뭔가 되게 생각보다 긴박해. 좋아 좋아, 좋아 이시성 워터파크 어? 저번 여름에 바,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물놀이를 훨씬 많이 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응. 잠깐만 1대1 아니 어떻게.. 왜 캐릭터가 똑같죠? 마법의 주막 <웃음> 뭐야 잠깐만 츄츄, 수프, 빙쇼, 전골, 조림, 찌개 뭐냐고 <웃음> 솔트토스트, 안 허니토스트, 프렌치토스트 토스트. 뭐야 한 번에 한 바퀴 도는 거 맞아? 맨드마크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미료 <웃음> 조미료 뭐냐고. <웃음> 조미료 싫어요? 이 오. 우유 밀포스트를 먹었습니다. 아니 카드들면 좋고 방연히 보관해야지. 건설지역우베에 올이 난다. 마이터 드마크건 아, 토스트기 보여? 토스트기 개귀엽다. 더블 d 아이 오, 좋아요. 미디엄 레어. 마이톨. 버거리네. 라이팬 아, 아가야 해요. 아, 잠깐만. 이게.. 이게 무인도야 이거. 이거 뭔데? 아니, 아, 여기서 뽑은 거구나. 아, 오늘 내야 되나? 한블해 보자. 아, 안 돼. 오! 내놔! 아! 아하. <웃음> 아, 뭐야! 천사카드 우력, 실화냐고! 아, 여기, 여기 너무 빡센데? 프라이팬이미미이 토미루. 이 토미루. 이 토미루. 이 토미루. 이토미이 토미루. 이토미카이 토미루. 이 토미루. 이토인루이미루이토이이게랑소이 그 우주 여행? 우주 여행은 좀해본것 같은데. 아니, 뭐 이렇게.. 계속 보관해 아, 방어, 3. 방어 3. 카드를 3. 사용할까요? 아니요. 이럴 수가. 내거야 이거. 내놔. 시빌. Caddy, Caddy, p o m e r a m 나 아 방어 카드를 사용까요 방어카드 사용 마이크 고함 더블 10 카드. <웃음> 카드를 보관한 건그건뭐 죠？마이크 아 랜드 마크 마11일 음. 특수 블록 도착 음. 컬러 독자. 아인 독점 오케이 얼마만 남았다 이제 아 저기로 딱 가버리네 아딱 가버리네. 아, 그럼 그의 선택은 더블. 아, 발. 야. 방어 카드를 사용할까요? 방어 야스. 카드 사마이 야. 더블. 이걸 슬. 이렇게 한 번에. 마이일포추 카드. 카드를 보관합니다. 모두 방어를 썰렸어. 또 방어가 썰렸어. 대박! 네. 네야이 감자 토스트 개비싼데, 감자 토스트 너무 비싼데. 나 감자 토스트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보던 주고는 안사 먹을 거 같은데, 이건 잘모르겠 브렌치 <웃음> 토스트. 너로 정했다. 역시 토스트는 렌 토스트지. 이은 중에 오. 이렇게 딱 골려서 간다고? 원하는 도시. 원하는 도시. 호 카드, 카드를 보관합니다. 트리플 독점으로 이긴다. 카드를 보관합니다. 한 곳만 더 가면 된다. 언설할지트 일단은 여기. 와우! 맛있다! 맛크다 맛있다! 맛있 독점으로 이겼습니다. 농담 코스를 받으러 가 볼까? 아, 포스트 리그에서 이0 거네. 다른 걸로 원래 전에 했던 거는 없네? 월드맵? 이건가? 역시 월드맵이 근본이긴 하지? 내글본이 월드맵 잠깐만 개인 사인도 있나? 개인 사인은다안 채워지면 못하나? 3인으로는? 이것도 네 명이 다 채워줘야 될수 있나보다 그치 빼야님밖에 없는 것 같으니 우리 사 하도록 합시다 아! 준비 완료하면 안 된대요 자, 꼭꼭 골드맵을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보면 너무 모두의 마블 안 같지 않아? 주사던 순서를 정합니다. 선이에요. 제일 먼저 시작하세요. 이게 진짜 우리가 많이 보는 기본 부루마블맵 아닙니까? 그 부로마블마블이 진짜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 이제는 돈 계산하는 거 은행 은행으로 안 하고. 있어서 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카드 기기 있어서 해봤거든? 아이고 카드 기기 써서 하는 것도 되게 좀 힘들긴 한데 아, 카드 기기도 이제 카드에 돈을 뺐다 꼈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더라 요즘 두로마비 진짜? <놀람> <놀람> 내려지 <그치. 놀람> 뭐야? 뭐 효과가 뭐 이래? 콩콩콩 찍어? 뭔데 뭔데 한 번에 랜드마크 찍고 막 돗돼지 뭐냐고, 돼지, 돼지. 조상이 돼지 뭐냐고. 아니, 나는, 어, 두 바퀴 돌아야 되는데. ¡Hola, cool! 돈줬는데왜 제가 봐? 어, 왜 머리가 아파요? 아니? 아 이건 파상이야?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술 먹어서잖아 뭐가 술 먹으래? 이게 기본으로 주는 캐릭이라고? 아 아니야 속았어 나 속은 거 같아 아, 역시 역시 클래식 리그를 했어야 해. 근데 이거... 내가 알던 옛날에 그... 뭐지... 내가 알던 옛날에 그거는... 그런 거 있었는데, 뭐지? 그 우주, 우주 여행 이런 거 있지 않았어? 더 주무세요. 들어가서, 어, 들어가서 더 주무십시오.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의 모둘버블 아 뭐야 들어보셨네? 마지막 판 합시다 아 근데 옛날에 그게 있었구나 같은데 아, 원래 옛날에 그거는 한 번, 한 바퀴 돌 때는 한 개밖에 못 설치하고 그랬, 그랬던 것 같은데. 다 그냥 것 같아. 뭐, 세팅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뭐, 뭐지? 그, 무슨, 그, 효과를 꺼놨는지 잘 모르겠어. 어, 아! 아니. 아, 더블 세번 하면 무인도 가던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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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건물도 아닌 거야, 그러면? 건물이다하라져서 세상에... 내 땅도 아닌거야? 망했다. 이제 저기 가면 다물이이공 내 건물.. 건 그러니까 내 땅도 아닌 거야? 여기가 다시 지워야 된다데 우인도 너무 많이 가잖아 나 <웃음> 혼자 있고 싶은가 봐우인도 많이 좋아하네 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2013년에 나왔네요. 아니야 AI가 나보다 아니, 잘할 수도 있어. 아니, 내가 언제 강조를 했어? 보면 안 보여? 알아서 그냥 숙고 지는 거? 야, 인도나 수도 있어 아. 이야, 하와이도 이렇게 비싸? 아니 하와이왜 이렇게 비싸? 셨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어떡하니